드디어 완성했어요 내채널의 구독자가 100명이 되면 어, 두개의 모자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드, 선택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 제 채널의 정체성이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너무 여러가지 하니까 일단은 뜨개질은 어, 이야기꾼의 뜨개질 이란 채널을 만들어서 3의 2 부터 다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올리고 있고요 예. 인형 모자 너무 귀엽네요. 근데 한번 만들어보세요. 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음, 인형 모자 너무 귀엽지 않아요? 자기 모자도 만들고 아이 모자도 만들어서 같이 한번 쓰고 다녀보세요. 참 이뻐요. 하여튼 하 어쨌든 이, 뜨개질도 이곳에서 하려고 했는데 음, 아무래도 이것저것 하는 게 좋은 것 같지 않아가지고 옮겨, 옮긴다는 겨옮 사실이 상당히 좀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런데요. 뜨개질은 이야기꾼의 뜨개질 그쪽 채널로 가서 앞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 그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네. 오늘 지금 막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입니다.